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이 수군가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이 수군가를 맨날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면 춘향전을 부르고 좀 울고 심청가를 부르고 좀 울고 이러면 좋은데 제가 이제 지정이 국가무용문화재의 이제 지정이 수군가로 되다 보니까 또 문화재층에서 항상 또 수군가를 좀 부르라 그래서 아니 왜냐면 전승을 하라 그래서 오늘 또좀 듣기 싫은 수군가를 좀하랍니다 자 당가를 한 마디 하고 수군가를 하겠다. 예산저상꽃 피니 분명 고법이 좋구나 법문 찾아 왔 끝마는 세상사. 슬슬 흐러들었나도 어제 청춘이러니 오늘 백발 한심 보구나 아시고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갈 철파는 법을 쓸을때 나시고 고마웠다가 가을려거든 가거아이가가도 여름이 되면 누금 방충성 활시람 예쁘다 일러이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보라 오면 한로상풍유라하도 지적한 하를 풍피지 않던 한국 단풍도 없던 곳. <목소리> 강모한 천참바람에 백설만 팔벌 희날리여 흐흐흐흐 세계가 대고 보면은 벌배 해설배전입에 던진 모두가 가져가 s y oh, 시오 o o t Pussy, what up, she heard a walk in the o 헌인대들이내한 어, 말들어 인생이 모두가 백년을 산다고 해도 평든 날과 참든날 걱정, 근심 다제하면단 사십도 못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 멍선주를 흙이로 나 얼씨가 <목소리> 사아예반진수는 <목소리> 부려 생전에 일배존만도 못하느니라 세워라, 세워라 세워라 세 지말아라 아까운 청둥들이다 늙는다 시구 아, 세월아 가지 마라 가는 세월로 쩔거나늘어지게엔 손아비 퍼퍼퍼퍼퍼퍼 이랑 흠+ 흠+ 흠 배가 라우 푸시 가는 농가 부모 무려하는 농가 형제하고 못하는 놈아시구 <목소리랑> <목소리랑> 차례로 잡으다가차 세상으로 번져함 보내버리고 너무 지본임대들 서로 모아 앉어한잔더 먹소 네. 그만 먹게 하면서 걸음걸리고노아보자아 네. 걸음 시범!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것은 잠깐 아닌데 지금 이상한데 힘든 너무 힘든데 아, 아, 아, 아. 이거라고? 이것은 잠깐 당가였다. 쉬고, 쉬고. 수군가 범 내려온다로 한번 이어보는 뒤, 그때요 호랑이가 오 이놈들 염려마라. 내 비록 백수지장 상군으로서 살생을 하겠느냐? 그리고 내가 평소에 먹기 좋아했던 입맛을 좀 참으면 될 것이 아니더냐 썩 이랬겄다 그때의 별주부는 저기를 바라볼 때저기난흥당 토끼가 있을 듯하야 저기 저바둑전백이고 주둥이 벌그러고 몸뚱이 얼쑥 덜쑥한 것이 도생원 아니요 하고 부른다는 것이 수로말리를 아래턱으로 밀고 나오자니 아래턱이 늘어져 뻣뻣하여 토자가 늘어져 호자로 변했거다 저기 저바둑전백이고 몸뚱이 헐숭덜숭한 것이 허허! 호생원아니요 호생원! 하거 불러노니 척척산중호랑이 생얼말 듣기는 처음이라 내려오는디 온다 범인 내려온다 성림 깊은 말로 한짐생 내려온다 <놀람> 너의 머리를 흔들며 얇게 쭉 찢어져 뭐은 헌숨달숨거리는 자뜩한방리동던 전동같은 납다리 동네가 놀래 어름치고 다만이 어쩔을 때 호랑이가 성 데려와 보니 아무것도 없고 무슨 가마솥 뚜껑을 보는 것밖에 없거늘 그시고 이리 보고 저리 보더니 아 이것이 뭐시고 아 이것이 날불렀어 도로 평판에 불가능은 밀붓거미도 갖다마은곳것은 내가 아니나니 그도 아니요 이리 봐도 둥굴 저리 봐도 둥굴 둥굴 둥굴 도둥굴 납작새냐 대답이 없으니 하늘을 보고 땅을 척 보더니 옳체 이것이 정형 하나님 똥인갑다 하나님 똥 먹었으면 약들 터이니 자우지가 먹자 하고 그 지독한 발로 별지부 등에 탁 걸쳐놓으니 자라가 깜짝 놀래 이뿌리만 개우이러 계선은 니라 하신나? 호랑이가 듣고 아 이거 봐라 아 이것이 날 보고 통승명허자는니 네 지금 오! 나는 이 산중을 지키는 호생원이라 하는 어른이시다 너는 대체 명색이 무엇이냐? 자라가 호랑이란 말을 듣고 어찌 놀래 놓았던지 말을 바로 잃어버렸겠다 예! 나 자라 새끼요! 호랑이가 자라란 말을 듣고 좋아라고 먹기로 듣는지 슝할 시구 남자를 신고 어얼 시구나 좋을 시고 시구. 할 시구나 지화자 좋다 할 시구 잘 시구 지 화자 좋은데 어얼 시구나 좋을 시고. 시구. 아. 네. 왕, 배, 타기, 번, 일, 론 집. 아, 저, 운 집, 비를 어, 어, 먹 어, 보자 어, 어, 르르르 어, 어, 어, 달렸 어, 어, 자라가 기 어, 어, 어, 살라. 술에 다 먹었으면 만병에 준 병야 이러구나 통화할 말고 먹자 아니 내가 그동안이고 남생이요 남생이 남생이 가등연 같으면 더 좋달라 어쨌든 좋은게 습기에는 남생이 가아지 먹자! 으아, 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니 으아, 으아, 다